반갑습니다. 철흥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느새 8월 5일이네요. 어, 오늘은 어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던 그 사모님이 어, 모 구역에 과소 토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 면적이 이제 어, 20에서 60 미만, 20 이상 60 미만인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어, 조합 자격이 나오죠. 분양 자격이 나오죠. 어 그렇는데 어 이게 이제 어그 면적만 단독 필지로 그 면적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10제곱미터 플러스 한 11제곱미터 각각 단독 필지예요. 그두 개의 필지로 21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공유지분이 아니고 각각 단독 단독 필지 두 개를 그럴 경우에는 어, 무수택자일 경우에 과소 토지로 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걸 모르는 경우에는 또 중개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이제 듣기를 아, 부산시 건축법 조례 거기에 주거지역은 60 이상이면 나오고 뭐 상업지역은 150 이상이면 나오고 공업지역 150 이상 뭐 녹지지역은 200 이상 요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정법 조례 과소토지에 대해서 37조 1항 2호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적에 대해서만 우리가 머리에 꽂혀 있다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주어에 해당되는 그 문구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어, 제가 이제 언뜻 듣기로도 모 구역에 어, 과소 토지가 좀산게 있다 해서 계약을 하려고 어, 매수손님을 공동중계를 하면서 모시고 갔었대요 막상 가서 계약서 쓰려고 앉아서 보니 두개 필지를 합해서 20을 넘긴 그런 매물이었어요 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소장님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손님을 모시고 나왔고 그걸 모르시는 소장님은 어, 여기에 분양권이 나온다라고 공동중계를 하려고 매도사장님을 이제 불러놨고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부산시 도정법 조례입니다 도정법 조례에 37조가 재개발의 분양대상 그 자격에 대해서 37조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항 1호는 집을 가지고 나오는 거그 중에 1항 2호는 토지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요 과소 토지는 토지에 해당되니까요 1항 2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1항 2호에 봤더니 그냥 총면적이 어, 그 부산시 건축조례 30부 규모 이상인자 요게 60제곱입니다 주거지역은 이럴 경우에는 준다 되어있습니다 총면적이니까 이거는 공유지분 합이든 무슨 합이든 필지 여러 개를 합해서라도 60이 넘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랬는데 과소 토지는 요 1항 2호에, 다만이라는 요이후의 문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조금 자세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60 이상이면 다 주는데, 토지를. 다만, 법제 77초에 따른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부산은 요게 사타 결과 그거를 이제 해당 구청으로 시에서 통지를 하는 그날이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그날 이전에 분할된 분할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한필지토지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어입니다 분할된 한필지토지로서 분할이라 하는건요 예를 들어서 뭐 어한 60번지에 번지가 어 토지가 있습니다. 그 이거를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어요 번지 자체가 60-1, 뭐 60-2 이런 식으로 이제 별도의 서로 각각 다른 요 번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분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 밑에 집이 있는 집 밑에 예를 들어 부속 토지 이런 거는 분할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60번지의 집 밑에 토지였다 라고 하면 요거는 60-1, 60-2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요거는 60번지를 60번지의 토지를 공유로 A가 2분의 1, B가 2분의1 공유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집 밑에 대지는 법적으로 이게 안되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여기 아까 주위에 있는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서 개별 번지를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독 필지 해야 되겠죠 단독 번지의 필지 단독 번지를 가진 필지 그 토지로서 요게 기본 자격입니다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서 번지 두개 합한 거 아니고 그냥 한개 번지 하나만 요렇게 된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인 토지 번지는 한 개만. 한 개가 2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지 두 개가 1번지에 예를 들어 15, 2번지에 6, 1화폐가 21. 이거 안 된다 소리입니다. 한 필지로서. 그냥 1번지가 21제곱미터여야 된다 소리죠. 그죠? 이, 그 뜻입니다. 요 문구가. 오늘은 이 문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사실은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왜? 면적에 꽂혀있으면 그냥 앞에 휙 지나가버립니다 아 단도 필지면 되는갑다 그냥 이러고 아 면적이 20 넘으면 되는갑다 딱 요렇게 그냥 예사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 조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분할된 한개번지그 토지로서 그게 면적이 20이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근데 20이 넘지만 치목도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이고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죠. 가봤더니 길이에요. 길 어, 현황이 도로예요. 근데 어, 이거를 열람을 했더니 토지용계획원이나 토지대장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지목이 그냥 대로 되어있습니다. 현황은 도로인데 아니면 반대로 현황은 그냥 집 밑에 깔려있는 대지예요. 대지 대문에 붙어있는 그냥 대지인데 어, 예를 들어 그 공부에는 도로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도로 도로면 안 나오고요 20이 단독 필지 20이 넘어도 그냥 지목이든 현황이든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둘다 도로 도로면 안 됩니다 어 그런 토지로서 꼭 대가 아니어도 되겠죠 뭐둘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뭐 주거지역 안에 있는 전이라든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답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땅을 밀고 지은 집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묘도 있습니다 묘 어쨌거나 단독 필지로 한개 번지로 20제곱미터가 한개 번지로 넘어야 됩니다 공유 말고 단독 한개 번지로 두개세개 개 번지 합해서 모아서 20 만들어서 무수택자한테 그냥 분양 받도록 하겠다 이거는 잘못하면 중개사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면적이 이제 그렇게 갖추어진 분할된 기준일, 권산일 이전에 분할된 한개필지의 토지로서 면적이 20제곱 이상이면서 현안도 도, 지목도 도로 이거 아닌 토지로서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또예 전세대원이 전세대원이 분양신청자를 포함해서 분양신청자뿐만 아니고 내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세대 그 다음에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 그 어, 아내는 서울 뭐 남편은 부산 사는데 서울에 사는 어, 아내 밑에 같이 있는 서울대학을 들어간 아들내미 다 포함해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다니는 딸내미 플러스 아빠 다 합해서 전 세대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언제까지 에 공사완료 고시일 이때까지 집완공된 후까지 전 세대원이 다 무주택을 유지를 할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게 무주택이죠 그럴 경우에 분양 대상자로 준다 나머지는 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분할된 한개필지 토지 이거를 놓치기 쉬워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10제곱미터 더하기 11제곱미터 1번지 2번지 단독필지 두개 합해서 된다고 해안 된다고 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더사보태서 60을 넘기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또 알고나면 꿀팁인 그런거 그죠 부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 37조에 명확하게 문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오랜만에 휴가 갔다가 오고 뭐 어제 너무 바빴습니다 사무실이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유튜브 찍을 여가가 없었고요 오늘도 지금 뭐 25분 뒤에는 또 상담 약속이 잡혀있네요 빠르게 짧은거라서 이렇게 마치고 또 내일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8월 되십시오